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저의 리얼 24시간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25분이고요 아, 5 2 분이구나. 아, 돼거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 눈을 음 발라주고 눈을 음더 해주고 수분크림이랑 보습 크림 바른 느낌? 네. 약을 챙겨 먹어야 돼요 전기약 먹어 아.. 지저분 이거 오늘 치워야겠다 <웃음> 준비 다 하니까 이제 2시야 와날 좋다 구름 이쁘다 이렇게 낮에 나온 게 얼마 만이냐 밖에 나온 것도 오랜만이지만 이렇게 낮에 돌아다닌 건더 오랜만인 것 같아 지금 이 시간대에 일어나고요 뒹글거리다가한 4, 5시쯤 정신을 차리고요 농협을 갔다 와야 돼요, 이거. 카드 내역서를 세무서에 또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일정은. 그렇습니다. 업무 보고 올게요 이제 이기부과를 왔어요 요리 영상에서도 막손 다치셨어요 라고 댓글이 조금 달렸었는데 엄지손가락에 사마귀가 있어가지고 냉동치료하러 왔어요 이걸 꾸준히 해야 되는데 촬영 때문에 꾸준히 못하다가 시간 날때 해버려야지 해가지고 오 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지가 한번 떨어져 나갔어요? 네 떨어져 나갔어요 아니 괜찮은데 지금 여기였어요? 네네 거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점점 네. 점은 없으면 네. 끝나는 거 같은데? 네네 네, 지금은 거의 없어요 음... 그냥 자꾸 뜨는 습관은 하지 말고 음... 그또막 바르다가 네. 기 쓰레기 떼고 싶어요 네, 네. <목소리> <목소리> 오븐을 새로 사가지고 드디어 저의 첫 오븐 최초 공개합니다. 짠짜잔 짠짜자잔. 저의 첫 오븐이 오븐이 한 215만 원인가? 하고 밑에가 35만 원. 지에라가 유명해가지고 지에라로 샀고요. 주변에 이제 쓰는 사람들도 다 거의 다 지에라로 쓰더라고요. 일단 처음 돌릴 때 공회전을 일단 해야 돼가지고 냄새랑 이런 거 제거할 때 200도에서 20분씩 두번 해줘야 되는데 오우. 이제 잘해보자 이걸로 이제 여러 가지 요리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빨리 가고 싶어? 응? 모래씨 지금 4시 32분 이제 모레 산책을 ]입니다. 모레가 한한달 전에 중성화 수술을 했어요. Where are my testicles, Summer? 모레 카메라에 오랜만에 나왔네. 응? 돌아와. 아니 돌아와. 아니 한 바퀴 돌아와. 재밌었어 <웃음> 오늘. <또 때문에>? 응? <웃음> 들어오자마자 손 씻고 지쳤어 이제 조금 쉬어야겠어 아, 얼마 안 남았네 아이사네 일탄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월급 날이었어요 여러분 와 저의 월급 날이 아니라 제 직원들의 월급 날이에요 21일 아 셌었던 피부가 땡겨 지금 이걸 편집하고 계시는 편집자님과 이 영상을 이제 번역하고 계시는 번역자분님들 저희 세무서님과 저희 어머님과 핸드폰 인터넷 통장이 통장이 되는 소리가 들린다 아니야 기쁜 마음으로 한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달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하구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올해는 저희 직원분들이 저보다 가져가는 월급이 더 많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네, 제가 더 열심히 하죠 이제 6시 39분이에요 박스들이 뭐냐면은 아령 박스예요. 제가 아령을 서울에서 이사 갔을 때요 요가 매트랑 샀다고 했잖아요. 집에서 한 번도 안 썼어요. 포장지도 안 뜯었어. 요 그대로 있어. 노래를 틀고 닿을 수 있는 범위까지. 여기요. 발목 발목이 아닌데 나는 좀, 좀 그대로 러주시면서 시간 <웃음> 뿐만 <우후>. 아니라 점추가 서 되면서 자세 교정 아주 좋은 3 2 <웃음> 1 아. <웃음> 아, 네. 아아.. 어, 어, 오늘 운동 끝! 안 보이는 거 맞죠? 설마.. 안 보이겠죠? <목소리도> 어, 눈에 들어어사 내일은 저.. 증명사진 찍으러 갈게 이제 조금 쉬어 볼까? 누워서 띵가띵가 띵가 해볼까나? 녹차도 끓여먹어요 이렇게 평소에는 녹차 이렇게 끓여먹고요 히비스커스는 밥 먹을 때만 먹어요 왜냐면 이게 산이기 때문에 시큼한 거기 때문에 제가 영육성 식도염이 만성으로 있어가지고 식도가 굉장히 약해요 밤에 야식을 주로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밥 먹을 때만 이비스코스 먹고 평소에는 녹차 아니면은 모링과 티백 지금은 이제 8시 23분이고요 하... 쉬면서 유튜브도 보고 이것저것 보고 좀쉴 거예요 아.. 너무 힘들었다 미쳤나 봐넘시간을넘어가너아시8시간9시간시간을어 음 9시, 9시. 아, 3시간을 자버렸네? 아, 3시라7분이에요지시간을분이에요 지금 하.. 을 넘어가고, 리시간을 넘어가고, 3시간을 넘어가고, 고 얘가 이제 화장품에 있는 데인데 파드 비비 쿠션만 정리 한번 해야겠다 프라이머 자리가 부스터져 왜 자리가 다 이상하게 변해 있지? 파운데이션또왜 여기 있어? 내가 아무리 정리를 안 하고 살았다고 해도 진죠 제가 점주를 온 지가 지금 반년... 제가 되는데 아직도 화장품 정리를 못 했어요 한번 거실에다가 쫙 깔고 캐빈에다 딱 집어넣었다가 포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꺼낸 화장품이 절반이었어 기초랑 클렌저랑 이게 아직도 절반이 남아있던 거. 멘붕이 와가지고 그냥 다 때려 치고 그냥 다때려놓고한두시가다 돼가죠? 자기 전약 먹고 아, 야죠 일상은 이렇게 끝이 나고요 오늘 밖에 외출만 빼면은 여기서 촬영만 추가를 하면은 거의 일상이에요 거의 전 대부분 이렇게 집에서 생활을 해요 서울에 있을 때는 미팅하러 이제 나가고 피부과나 아니면 머리하러 샵다니로 나가는데 길고 길었던 저의 24시간 아니 근데 짧았다 너무 잠만 자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네?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어떤지 배가 꼬르륵 꼬르륵 거린다 했어 근데 제가 원래 밤에 막 먹거든요 하루 한 끼씩 오늘은 그냥 차야지 어쩌겠어요 어쩐지 기운이 안 난다 했어. 그럼 저희는 다음 당장... 영상에서 안녕.